봅시다. 흑대인 줄알는데 맨체스터 라이트네요 <웃음> 1675억 팀. 인데, 이제, 푸날드, 브루노 페난데스빠르죠 세이든 산초, 나니, 폴포그와 반더베이크를 쓰셨나? 해리 맥과이얼, 바란, 룩쇼, 코스맨사, 반대로 다른 국룰이죠. 이렇게 있으신데 이 정도 팀이면 나쁘지 않은데요. 난이를 음. 안토니로 바꾸려고 하는데, 네네 안토니로. 어, 안토니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. 인벨 이렇게 놓고 근데 급여 때문에 지금 그러시죠 급여가 아까 이렇게 되면 1정도 2정도네 이 이정도가 부족해질 것 같은데 급여 때문에 그러시면은 아 보수멘사까지 어... 그렇다면 은호날도 조금 낮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카를 쓸수 있는 시즌으로다가 호날두 오카 이제 네, 팀편 가능해요 아딘 핸더슨으로 내릴 거라서 그 정도면은 음, 바꿔도 되는데 난이를 바꾸시는 이유 있을까요? 난이가 진짜 괜찮은데 제이든 산초랑 난이랑 아 차이를 모르겠어서 키퍼는 그냥 현역으로야. 그러시면 뭐 괜찮고 음.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폴 음. 포가 나쁘지 않고, 근데 반더베이크, 반더베이크, 반더베이크는 조금 아니다. 근데 반더베이크도 내가 옛날에 폴스 코스랑 반더베이크랑 둘 중에 하나를 뭘 살까 이러면서, 고민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반더베이크는 나쁘진 않았어요 이거 뭐 나쁘지 않고 폴포르바에다가 솔직하게 돈 요기에서 앞에 자리 숫자가 3이었더라면 여기 이제 베컴 놔두면 되는데 이 정도 나쁘지 않고 난이도 안토니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난이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팀이면 잘 짜신 것 같은데 바람도 그렇고 음. 센터 라인 뭐 나쁘지않고 여기에다가 맥과이어가 조금 별로다 싶으면은 퍼디난드 넣어도 괜찮고 근데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음. 이 정도면 좀 준수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옛날 트렌드 자체가 루쿠쇼를 센터로 나쁘는 거였는데 근데 루쿠쇼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윙백도 되게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러스랑 그래서 룩쇼 이 정도면 잘 하신 것 같고, 포스면서나뭐디오다 달러나 그다지 뭐, 그뭐 딱히 상관없고, 음, 이 정도면 준수해요 정말 괜찮아요. 감사하고 와주셔서 응. 감사합니다. 로사님니 <목소리>